안 갔죠 아직? 김선이 안 갔죠? 김선이 안 갔는데? 아 엄지손가락 아파 씨. 아 선수 바꿨다 더안 되네 수비사랑 다른 데로 바꿨는데 더안 되는 거 같네 어, 수비수건 티아고 실버? 공격수 아니야 티아고 실버 공격수 아니야 어, 어, 어, 수비에요? 음 좋네 아, 아 뭐야 아이씨 집착하게 한국수비 다시 떨려 아! 아! 아 보고마! 에릭스 슛! 아! 야스! 야스!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전력질주 눌렀는데 아아 망했다 오 이렇게 잘해 나이스 나이스 우리 펴 있어 우리 어 있어 그래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달려. 슈! 나이스. 흥민아. 오, <웃음>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흥민, 흥민 픽스. 어어 어, 뭐야 어디가 어디가 미돌았어 어디가 거기 포돌지 나이스 아 이제 미테스 접고 패스하고 아..끼는 일을.. 아..뭐야 아..정신없어 아..여기서 끝나냐 아, 이거 어밀어거 뺏어, 뺏어. 그렇지, 아 씨. 나이 아, 애들. 지쳤네, 지쳤어 뭐, 누구 공이야? 아, 어디 던지지? 어, 아, 뭐야? 나온 거 아니야? 아, 안 나왔어. 뭐야, 어, 어, 뚫립, 뚫립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왔어, 왔어, 왔어. 슛! 에딩 슛! 또! 아... 와. 와. 아. 왔어,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아 어, 보고 봐! 보고, 슛! 한번 아, 더! 아, 아 뭐냐 어, 뭐야. 나이스, 아, 벌써 애들 지쳤어. 체력도 있나 봐. 아, 뭐야. 나도, 나도, 나도 이상해. 빼고 다시 푸바로 아우, 아우, 아 뭐야, 아, 옐로 카드네. 어, 어, 야, 이 자식아, 이자아 이... 아. 아, 아. 아, 막판? 진짜 막판. 진짜 막판. 이왜 이러지? 기분 탓인가? 예? 기분 탓이겠죠? 아, 기분 탓이죠. 아니 이제 패스를 늦게 해. 아니 이게 그래. 지치는 게 체력이 있나봐좀막좀 좀좀 그런 거 같아 좀 느낌이 마지막 가니까 렉 걸리는 거 같아. 후반전 가니까. 아, <웃음> 気のい어日でああそ <웃음> 어우씨, 아거 아, 저리가요. 님 저리가... 트래핑하고 꼭, 꼭 패스, 패스, 패스... 다시 패스... 아, 어, 뭐야? 로가로 다시 패스? 왔어 왔어 어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아, 아, 아, 아, 아, 이 뚫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 어, 뭐야? 그... 뭐야? 내가 본것 같은 거 아니야? 침착하게 아, 호구가? 패스. 동윤이한테 강력한 스루 패스. 뭐야? 아, 실수, 실수, 실수. 아, 실수. 어, 골기퍼가 <웃음> <웃음> <웃음> <로켓포가> 74. <웃음> 아 47이에요? <웃음> 어유델 패스 왜 이렇게 잘해? 와 들어가는 줄 알았다 아, 아, 아 두번 이겼다 집중력 떨어져갖고 자꾸 안되네 아까같이 날카롭게 안되네 들어 가 다들 아, 들어가, 들어가, 빨라, 들어가, 또, 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센터링그 슛또어 뭐야 어디 갔어 아아 <웃음> <웃음> 아, 뭐야 이거 아뭐한 <웃음> 거야 <웃음> 뭐 지비로스 포트를 안돼 누구야 얘 누구야 한 하나 제끼고 아자 빠지냐 거기서 뭐야? 어, 안 돼. 아, 뭐야? 아, 씨! 여기서 그, 그게 안 나와. 애들다멈춰어왜 이러지? <웃음> 바로 패스? 어, 뭐, 아뭐아얘 패스 되게 안 좋구나. <웃음> 왜이렇지전붙 <멈춰> <웃음> 여기 흥민이네 아씨, 아낀다. 흥민이아 이거 뺏긴다. 티 하고 티 하고 되게 탁탁탁탁탁탁탁아이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체탁탁탁나 이 아, 이게 뭐야? 이게 하다 바로 슛! 이겼다. 이겼다. 문방이 <목소리도 안 돼> 어 뭐야? 테클 어, 해야 되나? 테클 할까? 테크래 에라이. 나이스. 그렇지. 야, 왜, 거 이건 나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그렇지 둘씩 끼고 패스하고 스루하고 어. 다시 다시 손흥민 왔다 슛 어. 아. 아. 손흥민? 아, 손흥민 바로 슛! 예. 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 이겼다. 아, 이고 아이고 아이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차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다아 참, 참, 아 3... 알겠다